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7월 15일에 오픈한 바람의 나라 연입니다 기존에 있던 PC 바람의 나라를 잘 옮겼다고 했는데 어... 저는 PC 바람의 나라를 안 해봤는데요 이번에 모바일로 한번 어떤 게임인지 해보려고 합니다 아! PC에서 진행하려면 애플리어로 해야겠죠? 저는 녹스를 사용합니다 바람의 나라도 거래소가 있는 만큼 다계정으로 키우는 분들이 계실 건데 멀티에 최적화되어 있는 녹스 애플리어가 좋습니다 PC방에 80%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 매번 업데이트가 빨라서 금방 새로운 패치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최근 비회사 애플레이어에서이애플레이어가 어, PC의 파일을 건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슈가 있었지만 녹스는 그런 불상사를 완전 배제해놔서 안전하기도 합니다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에 바람의 나라 최적화된 버전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C 바람의 나라를 못해봤기에 PC와의 비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이 바람의 나라 연그 자체로만 플레이해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적으로는 바람의 리니지를할 정도로 과금 요소가 좀 됩니다 기본적인 뭐 시즌 패스권 레벨 달성 패키지 과금 화폐인 붉은 보석 그리고 각종 컨텐츠 입장권 등 후반으로 갈수록 지속적인 과금에 필요한 건 다른 게임들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환수 시스템이 합성을 무려 6개가 하나의 합성으로 돌아가고 수호환수, 탑승환수, 변신환수 총 3가지로 또 나뉘기에 과연 랭킹권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써야할지 어, 감도 안잡히네요 아 그래도 무과금으로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면 소외결제라도 할수 있지 뭐 이런 마인드로 저는 무과금으로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풀 오토 게임과 다르게 바람의나라는 모든 캐스트가 수동 조작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직작인 분들이 켜놓고 일을 하시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퀘스트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다음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완료시 자동 전투가 멈추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마다 나오는 대화를 건너뛰기 버튼을 꼭 눌러서 넘겨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보상이 바로바로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닌 우편으로 와서 이것도 불편했습니다. 뭐 하나 받을때마다 계속 우편에 들락날락 해야하거든요 플레이 부분에선 생각보다 막힘없이 잘 풀리는가 했는데 어, 레벨 36 메인캐스트부터 호랑이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어, 이때 거의 메인캐스트가 클리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기존은 무가금 유저로서 아무런 템에 강화도 안했고 어, 캐스트로 주는 기본템만 착용한 상태로 했을때 기준입니다 어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밑에서부터 또 차근차근 올라와야겠죠 이제 도감작부터 밑에서 하나씩 올라오려고 하다가 감정표현 사용으로 업적이 완료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부 다홍개씩 있더군요. 그래서 하나씩 싹다 해줬습니다. 보상으로 32,000골드 정도 받았네요. 중간에 긴급점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장점검 덕분에 조금 레벨업이 많이 늦었습니다. 레벨 40부터 거래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딱 40까지 찍고 판단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레벨 36에서 막히는 바람에 진행을더 이상 못했는데 점검 보상으로 나왔던 환수 뽑기를 이용해서 좀 전투력이 상승됐고 그리고 아이템 안전 강화가 있어서 그냥 안전 강화까지는 강화를 그냥 싹다 했습니다 확실히 강화 조금 올리고 변신 환수까지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되더라구요 전투 진행하면서 꼭 그룹 배치에 파티를 짜서 사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그룹 효과에 있는 경험치 보너스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지금 막 레벨 40 찍고 메인캐스트 진행 중인데요 자40 레벨 40이 되면은 여기 캐시샵 들어가서 바람 만물상의 일반 탭에 보시면 여기 오색 호박이 있습니다 오색 호박 오.. 오색 호박을 뭐하느냐 이걸로 이제 세공사한테 갖다주면은 어? 야.. 설명중에 죽어버렸냐 자 아무튼 이 오색 호박이 뭘 하는거냐 세공사한테 가서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세공사 캐스트를 하시면은 이제 교환이 되거든요 푸른 보석으로 교환을 하셔야지 이제 거래소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거래소 화폐에요 거래소 화폐 레벨 40레벨부터 거래소 열리는데 거래소에서 구매할때는 무조건 이 푸른 푸른 보석으로 구매를 해야됩니다 네, 역시 아직까지 첫날은 매물 올라온게 하나도 없죠 네, 매물이 어, 없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 판매와 정산을 할수 있는 레벨은 80부터 가능합니다 네, 미쳤죠 초반에 뭐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레벨 40대는 구매만 가능하고 판매와 정산은 레벨 80부터 가능합니다. 어, 무과금으로 뭐 거래소 좀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면 이 화폐가 이 오색 호박이 어디 뭐 드랍을 할수 있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가 사냥터입니다. 자 80렙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80렙째 여기서 사냥 보면 여기 드랍되는 품목이 나와요. 여기에 5색 호박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팔만한 건데, 5색 호박이 없다. 아, 그러면 절대 무과금은 거래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대지굴에서는안 보이고요. 자, 더 레벨 올라가 봅시다. 레벨 100 이상. 어, 여기 뭔가 있네. 진호박. 아 일단 호박은 있어요 오색 호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어 여기도 없구요 그러면 여기 물음표 가보자 여기 레이드 하는 곳인가? 아... 없네 없어요 없어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 상점에서 여기 바람 만물상 일반가서 어 이거를 보석주거 사야하네요 이 보석주거 사서 사서 여기 앱에 보시면은, 국내성 했거든요. 여기 국내성 마을에, 여기 물음표 표시 보이죠? 여기서, 여기 세공사 백금 있어요. 자, 일단 위치 찾았으니까. 장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공사 백금한테 교환하는 건데, 근데 이걸 상점에 드랍도 안 되고, 오로지 여기 상점에만 파니까, 한 개당 그냥 10보석으로 개수를 생각해야겠네요? 조금 어이가 없죠? 거래서 이용 자체가 무조건 이 보석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밀봉은 그나마 골드로 살수 있어서 괜찮긴 한데 애초에 팔지를 못하니까 구매도 못하고 음 아니지 아니지 80렙까지 무조건 녹아나네요 이 오색 호박만 어디서 드랍이 되면은 구매를 하겠지만 전혀 구매 방법이 캐시 밖에 없습니다 혹시 치킬런 생각하신 분들은 요거 잘 알아두시고 무조건 80렙 찍어서 밀봉으로 어 템을 한두 개씩 팔지 않는 이상은 시작부터 힘들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개 하시는 분들도 그그 그 여러 개의 다계정을 전부 다8 0레까지 찍어야지 뭔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초반에 뭐할수 있는 게 없죠 시작부터 뭐 여러 개의 템 파밍해서 어떻게 뭐 푸른 보석을 얻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바람의 나라 연 모바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생각보다 어, 뭐 다른게 없어서 굉장히 좀 루즈한 편이고요 굳이 이거를 해야되나 어, 그런 느낌 듭니다 굳이 할필요가 있나 기존에 더 잘된것도 많은데 어, 저같은 경우는 어, 해당 이 도트 그래픽이랑 저랑 취향이 맞지 않아서 딱히 보고있는 그러니까 자동차냥 보는 재미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의 나라 연은 기존에 PC버전 바람의 나라를 했던 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다시 해보는 정도 그 이상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